와, 우리 이제 디저트 먹고 가자. 그래. 육가시면은 육회인 거 알지? 육회인 거 알지? 육회 네 개만 주세요, 사장님. 육회 4 개요? 네. 어. 1인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세 개를 하나씩 이렇게. 어, 세 개? 아, 아 한꺼번에 네개 네, 4개 주세요. 4개를 4개 한, 한, 한, 네네. 한 접시에 달려보요 네, 네. 저희 디저트로 육회 4개 추가했습니다 네? 와, 네. 육회 시켰다 아, 디저트로 육회를 시켰다고요? 나왔어, 음, 나왔어 우와, 디저트가 나왔어요 디저트 2인분, 2인분 아, 아, 이제 먹어보자 자, 뜻거다 디저트 터뜻어 터뜻어, 터뜻어 이렇 미쳤나 봐 아, 예쁘다 예쁘다 세상에 <웃음> <웃음> 엄마야 우와. 미쳤니 참기름이랑 아, 노른자 조합이 음. 아 선생님 이렇게 먹네요. 아우. 그 근데 건가? 갈비를 그렇게 어? 먹었는데도 육회가 맛있나봐요 신선하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맛이잖아 보통 육회 생각하면 달짝지근한 음. 그냥 그 양념장만 하맞아 이거 맞아. 완전 담백하고 오리지널 맛이고 음. 약간 타월름이 져가지고 시원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는 시원해 디저트 맞네 음. 빙수다 맞네. 시원한 빙수 음. 육회빙수다 음. 육회빙수 음. 와 어 육회에다가 산낙지를 넣으면 안 되겠지? 어? 어? 육회 탐탕이 아니야, 그거 아, 아니라? 근데. 천재인가 사장님! 네. 그리고 저희 육회 2인분 더에다가 2인분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두 마리 추가해주시수있랍니 산낙지. 여기다 넣어 먹으려. 아, 여기서. 네, 아, 다, 다른만? 아, 다른만? 네, 다리만. 아, 예, 무슨 기인지알것 같아. 다리만 잘라서. 네, 탐탕이처럼 네, 네, 네, 그냥. 네네네. 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잼기름돼요 네. 선생님, <웃음> 지금 육회 두개 산낙지 두 마리를 추가했습니다. 우와! 낙지 이거 탄탄이 쳐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야, 매니저가 탄생됐네요. 이 집에 없었던 매니저. 어머짜머어머어머얼머있머머머머머머머머미머머 진짜. 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맛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씹히는 게 너무 꼬들꼬들하지 음. 않냐? 예. 우